여기는 어, 어, 대둔산 어, 수락계곡 수락계곡이에요. 어, 천일일 어, 오늘은 이제 2022년 어, 음력으로 10월 6일 양력으로는 10월 30날인가요? 오늘 일요일이에요. 아, 단풍구경하고 석천암 아, 석천암 올라가려고 아,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게 오늘은 우리 천일일 법사라 같이 우리 아, 대둔산 석천암 한번 구경 한번 하고 하러 가자고요. 다본멋이죠트 드론 있고 어, 딴 때는 차를 저 위에까지 이천일에 끌고 갔는데 아, 오늘은 아, 그냥 아, 단풍 구경 좀 하고 아, 이렇게 올라갈 생각입니다. 천일에 단풍 구경하고 석천암까지 한번 구경 한번 하자고요. 네. 자지금 어디 다을좌우를해 가지고 단풍나무가 단풍이 잘 들었어요 그죠 어, 아주 이쁘고 오늘 그 사람들도 많이 왔어요 어? 아주 좋습니다 이게 딴땐잘 몰랐는데 단풍이 아주 이쁘게 잘 들었어요 예. 아, 자 여기 올라온 길입니다 자 요렇게. 이렇게 잘 들었어요 그죠 어 지금 이 천일이 요 수락 요 주차장 여기서 도 올라와서 여기까지 왔어요 선배치. 딴른때 같으면 요 승전탑 여기까지 차를 끌고 올라갔어요 여기까지. 근데 네. 오늘은 단풍 구경한다고 아, 막 걸어가는 중이고 오늘 그 목표는 여 천암 여기까지 갔다가 이게 마치도 아니고 다시 이렇게 내려데다 이렇게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다시. 네. 자 단풍 예쁘게 잘 들었죠? 이 우리 팀입니다 이렇게. 왜 거기 선녀가 있나? 너 너희들은 선녀가 안 필요하고 호래비가 필요하구나 참. <웃음> 자 이렇게 이제 슬슬 산책길로 올라섰습니다. 네, 아주 단풍이 멋있고 좋습니다. <웃음> 자, 아유 단풍 이쁘지요. 아 진짜 이쁘게 이쁘게 잘 드네 이렇게 그죠? 네. 네. 아주 여기 항상 천리살몇 가지 걸고 왔어요. 요게 여기 스님, 스님차에요. 스님차. 그다셨는데 오늘은 단풍을 찍는다고 이렇게 실실 걸어올라왔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충절 호국. 그죠 여기 승전탑 대둔산 승전탑이라고. 그 옛날에 여기서 전쟁을 많이 해전쟁이라네 빨치산 해가지고 시, 시열했어요 그걸 추모하는 아, 그리고 옛날에 여기 빨치산 얘네들이 대전까지 나와서 약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 읽어보시죠 음, 음. 그래서 여기로 성전탑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 대전산 성전탑 하고 써있죠 어. 자 이렇게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저기까지, 석천암 여기 보면, 음, 많이 올라왔어요. 여기 성전탑 여기고, 석천암 저기 있죠, 여기. 여기로 갈 거예요. 여기로 와서, 이렇게 해서, 렇게이렇게이쪽에 이렇게,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셋로 올라갑니다. 가자. 그래서, 요길로 이제 올라가면 됩니다. 가자. 아주 그 낙엽진 산책로가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는 선녀폭포라고 하는 데에요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에 진짜 선녀는 없대요 예, 여러분들 여기 아무리 와서 뒤적거리고 선녀가 목욕하는걸 찾아보려고 해도 절대 못찾으니까 응? 언감생심 예. 그냥 가세요 이? 알았죠? 선이 없디야 이? 나 옛날에 선녀 찾으려고 돼지게 해낸적 있어요 어, 선이 없다고 하더라고 근데 비가 많이 안 와서 그런가 물소리는 많이 안 나요 단품만 보세요 단품만 어, 올라가 올라가 어, 단품만 보시고 이렇게 햇살 아래에 비칩니다 어, 조금만 올라가면 석천에 올라가는데 보입니다 선녀 폭포, 선녀의 하얀 비단 치마처럼 선녀는 왜 하얀 비단 치마만 입어야 되죠? 빨간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고, 응? 이렇게 목욕하기 좋다 고했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어 뭐가 있다고? 아 이게 이게 아닌디? 맞아 선녀가 어디 있어? 아 선녀가 어디 있어? 목욕탕이 너무, 야, 너 목욕탕이 너무 낮아가지고, 얘, 이래 죽겠니? 어? 선녀 <웃음> 할머니가 아니고, 어? 선녀 할머니라고 해야지. 자, 어, 여기가 이제, 우리 석천암 올라가는 길이에요. 이따 내려올 때는 이런 데로 올 거예요, 이런 데로 이리 오고, 오늘 올라갈 때는, 여로여로 올라갈 거예요. 석천암 아, 580m라고 써있는데, 이거, 꽁갈, 꽁갈이에요, 잉? 저거 믿으시면 안 돼. 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거, 한참 더 돼요. 올라갈 때 이렇게 바위를 타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이길 말고, 저쪽, 반대쪽, 반대쪽 편으로 내려올 거예요. 자, 우리, 저, 제자들 야, 열심히 잘 올라갑니다. 낑차, 낑차. 어, 살좀 빠질까요? 어. 저기 마천대라고 보이죠? 마천대가 어, 대둔산 정상이에요 정상. 어? 정상. 우리는 수락 주차장 1.1km 올라왔고 석천암서 여기로 올라갑니다. 저기 열심히 잘 올라가고 있어요. 자, 천일도 아이아이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천일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후. 아니, 저것들은 하... 확실히 젊은 것들이. 근력이 좋아요. 아이고, 천일은 낑낑거리는데, 저것들은 날아가요, 날아가. 아이고, 완전히, 천일법사야 오든지 말든지네. 아이고, 헤, 헤, 헤, 헤,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아, 아. 아, 얌풍이 었습니다 아이고. 야, 같이 가야지. 아, 이것들이. 지네들은 젊다고 하죠, 그냥. 누인네, 그냥. 아고 아이고. 아이 이거, 이거 아 그냥. 너희, 누인네, 산에다 버려두고 가는 게 뭔지 알아? 고려장. 그래. 아니, 고려장이요. 너희 지금, 나 옆에다 버리고 가려고 하지. 아니, 석촌아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빨리 오야 어? 아니 석천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빨리 오라냐고. 아이고 이것들이 아주 그냥. 노른인 몰라도. 그너 잡아 잡아 죽이네 그냥. 어휴. 여기는 물. 물. 아니 물이야. 여기 봐. 여기 낙엽 이렇게 는했잖아 원래 산인데. 어. 이렇게 면은더 되져도 응. 좋아 뭐과 응. 색깔이야 응. 뭐가 응? 뭐과 색깔 그러네 응. 하... 저기 등산 저기만 올라가면 돼요 그럼 바로 저기에 올라와 야, 올라가 지나가 바위 우리가 요렇게 지금 요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저이 계곡에서부터 타러 오늘 한 10km만 빼고 가잉 어. 어? 그럼 아, 단풍이랑잘 어울린다 파이팅 천천히 가 어. 군대에서 유격이야 유격 아유 유격 해보고 싶었는데 해보고 싶었어? 군대 가 이제 악긴가잖나 네, 아 네. 네. 여군 되고 싶은데. 응, 네. 그렇지. 네. 그렇지. 네. 이제 저 등선, 농선, 등선만 올라가면 다들 다온 거예요. 응, 네. 들어가면 돼요. 열심히 자리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여기 왔다 가서 5kg, 5킬로, 5kg가 보여한 2kg만 빠져도 대박이다. 에이. 에이. 빠지고 다시 숨을 채우고. 예 <웃음> 술도 별로 안 먹어. 제가 먹는 것도 줄인다는 데만 뭐. 자, 이렇게 영, 능선 올라섭니다. 여기까지은다 올라온 거예요. 여기서 싹 돌면은, 이제, 어, 그 다음에 석천왕. 자, 이렇게 보이시죠? 아이고, 땀 삐질삐질 흘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풍경 열었습니다. 땀좀 흘리고 올라왔어요. 아, 능선 올라오니까 저뒤 바위산도 보이죠? 우리 제자도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네. 저렇게. 바위산 아, 석촌암 자체가 암자가 바이 저기 바위예요 음, 자 여기로 쭉 가면 바로 석천암에 이제 자 갔다 갑니다 아여기 여기 저 낙조대 여기 낙조대까지는 안 가요 우리 석촌암에 어, 탑 탑만 구경 할 거예요 이 제자들은 미리 내려가서 어, 잠깐 쉬고 있으라고 얘기했고 아이 첫일은 여올로 올라가서 여러분들한테 탑을 잠깐 보여 드리고 오겠습니다. 저기로 가자고요. 아이고. 지금 이렇게 올라왔어요. 여기 철계단. 올라왔으면 바로 여기 이쪽 탑이 있어요. 이렇게. 자, 자, 자, 자. 여기 스님들이 수영하는 공간입니다. 여기 서있죠 이땅 아래가 석춘암 철망 아, 아래가 아, 석춘암이에요 하... 어디 보죠? 저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이고, 아이고. 석신암에서 뒤에 있는 탑이에요. 바위 저기 어, 사람들이 일부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휴, 아이고 소리가 나네. 여기 저 아래 그 지붕 보이죠? 여기 석촌암이에요 저기 저기 <웃음> 아 이렇게 봐. 얘기를 한 거야 되겠네. 저기 석촌암저 아래 저기 파란 지붕 저거는 개집이에요. 개집이고, 파란 집은 좌측으로 탑 하나 보이죠? 응? 탑. 저게, 석신암에서 어, 스님한테 기드리은 여기가 이 우유탑이랑, 요거 좀볼까요요 아, 탑, 어, 요 개집이고, 그래서, 숫, 탑, 암탑,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탑, 요거랑 해가지고, 아, 그런 전설이 있답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볼까요? 위험. 하, 올라가지 마세요. 추라고요 이거 아마 석천하에서 써놓으신 것 같아요. 어, 요렇게 올라가지 말라고 써놨어요. 아이고, 올라왔어요. 일로, 일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 탑, 아, 이렇게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석천함에 오시면 이 탑을 잘 모르세요. 여기가 등산로 옆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 어, 오시거들랑이 탑도 한번 올라오셔서 한번 보시고 그 그래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바위 끝이 바로 이 아래가 그이이이 자, 보세요. 저기 보이죠? 저 석촌암. 석춘함, 석촌암이고 저기 처음이 얘기했던 개집 옆에 그거랑 서로 맞바라보게. 맞바라보게. 지금 나 여기 풀스펙 가렸는데 맞바라보고 있어요, 서로. 이 탑이. 응? 그래서 석촌암이랑 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탑이 이렇게 있고 저 멀리는 이제 마을이 보이죠 시내가 저희가 지안인가 어딘가 모르겠습니다 저 멀리 요렇게 음? 아, 이 바위가 비바람 불고 그래도 탑이 이렇게 오랫동안 버티게 되면 참 대단해요 음? 여기 석천암 여러분들 석천앞에서 바위면 요 앞에 요 아래 지금 여기 소나무 있죠 요 소나무 요 바위 이 바위가 전부다 이 바위 내쭉내려가서 석천항 저 바로 자리로 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 여기 저그 산신각 건물이 아 나무 여기 나무 여기 앞에 여기 가려서 잘안 보이는데 요렇게해서 바위가 이 바위산이에요 전부다 응? 바위산이고 여러분들 이 이거 저거 한번 보실래요? 저걸 아니. 이렇게 서있기도 저데 이게 오금절인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샀나 몰라요. 응 이런 식으로 대단합니다. 저기 저 뒤에 또뭐 이거 여기도 또 하나 보이죠 이거, 이거 비석 같은 거저 끝에다가 이렇게 누가 또 이렇게 세워놨어요. 응? 대둔산 정무파의 산. 이렇게도 꼴짝이, 그니까이 바위 저 밑에 계곡에서 보면 이 석천암이 바위 중턱이, 바위 중턱에다가 그 암자를 진 그런 형상이에요. 그런 형상. 이또 이 그렇게 나무는 소나무 고세요참 대단하지. 음. 아, 이렇습니다. 예, 한번 저 어, 라운드뷰로 한번 보겠습니다. 구름이 바로 바로 위에 있습니다. 이 머리 위에 있네요. 그죠? 이렇게 있고. 하... 자. 자, 그, 천일이랑 여기 석촌암 위에, 이거 탑, 어, 탑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떻게 구경들 잘 하셨나 모르겠어요. 응? 음, 자, 내려가서 산신가 하고 그 바위 밑에 하고, 인사, 그리고 아, 올릴 겁니다. 자, 내려가 볼까요, 이제? 이 바위 아래, 아래가 석촌암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아 어, 여기는 석천암 후본이에요 후본 후문. 여러분 어, 개새끼가 있어요 잉? 출입금지 그래서 떠있죠 이걸로또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이 낙엽이 많이 쌓여서 이게 미끄러워요 미끄러워 그래서 조심해서 안가면 응? 완전히 뒤로 발랑 응? 어, 넘어지기가 딱입니다 조심해서 내려가면 됩니다 저로 가면 어, 이제 바로 어, 석촌암 어, 저 위에 서 보면 검은 보이죠 어. 낙연반 지을 나중에 눈 쌓이면 길도 안 보여요. 어, 눈 쌓이면. 저 자, 자. 자, 응? 어, 어이구, 어이구 자, 자. 자, 자. 자, 자. 이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내가 바위 계집 이렇게 계집이포이가 보이죠? 계집이고그 바위나 탑 탑이 아래쪽 아래쪽에 있는 거여기 있어요 요, 요, 요, 요 위에 어 여기 있네 어자 이거 탑 보이죠 이거 어? 여기 탑 아까 저 위에서 본탑 음. 아, 이렇게 돌아가서 어라 가면 어. 봐요. 저기 탑 보이죠? 저탑저 어, 탑에서 내려온 거예요 지금 아, 바다 아, 보고 아, 낙엽이 다 떨어지면서 잘 보이는데 이따 내려갈 때는 이런 내려갈 거예요 이리로. 이렇게 해서 오 요, 안녕. 아. 예, 그때 그럼 안 가, 안, 아닌 것 같은데? 어, 어, 어. 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자, 가자. 가자. 옳지. 옳지. 응. 옳지. 옳지. 내가 냄새 많이 야 가자, 가자. 안내하려면 조용 해야지. 어이구. 넌 또. 넌또 언제 왔어 어야 손님 어디 갔어 인사, 어디서 뭐, 어디 산심각에서 어 산심각에서 네. 아, 인사부터. 제일 애들이 막 피하잖아 피하면은 지가 이겼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지 목이라고 생각을 해 음. 음. 그래서 담배 드는 거야 음. 저 부침개 까라 자 우리 제자들 와서 여기 지금 석천암, 석천암 산신각 들어왔어요. 산신각 여기 한번 볼까요? 간판 에서 비켜봐. 비껴, 비껴. 이렇게 해서 석천암, 어, 산신각 이렇게 들어왔고 좀 전에 저기 바위 앞에 인사 인사했고 이제 산신각 들어와서 우리 이쪽에 어, 대둔산 어, 신령님께 인사를 할 겁니다. 지연이는 지 향기고, 아 언니 가향 하나 시켜. 어. 너도 향 켜, 하나 켜. 이거 버릴 데가 때가... 없. 한쪽에 놔어다가 지금 되지. 응, 꼬여다놔면 되지. 어 산신각에 인사 올렸고 여기 바깥에 나와서 여기 석채나 여기 바위 어, 여기다 이렇게 차리고 여기도 인사 올릴 예정입니다. 여기 단풍이 들었네요. 어 여기도 이렇게 자리 놓고 인사 올리고. <웃음> 이 놈들이 이 놈들이 지켜가지고 있어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어, 이렇게 올렸어. 어또아올 어, 어, 이게 지금 이렇게 함께 가져온 술 소주 소주가 이제 어디야? 저것도 제주도 술이냐? 아니야. 새로 나온 처음 처음. 어 이렇게 하시고 <웃음> 이렇게 차렸습니다. 차리고 이제 올려습니다 예. 새로 나와서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내려가. 들어가. 내려가. 가. 너 때문에 저, 저 원희가 인사를 못 하잖아. 네! 아, 안 해도 돼요, 스님. 아니, 근데 무슨, 뭐, 뭐 겨, 겨울 준비하셨어요, 스님? 아니 사실 아, 지금 고생하셨네. 뭐. 예. 저, 저 사람들 둘이 저거 발라줬어요. 오, 오, 잘했네. 뭐. 뭐, 저, 저 조금 일찍 와서클날 뻔했네. 같이 공, 공사할 뻔했잖아. 네? 저, <웃음> <흥분한 거야. 웃음> 개가 지는다고 절에 안올 사람이었대. 그래, 그래. 어긴 그려 어. 잡아먹는 사람들은 개를 무지 무서워해. 모두와 네. 어, 그, 지, 그, 그, 그, 그, 그. 어, 들죄를 알거든. 그럼. 그럼 누렁이 어디 갔어요? 보냈대요. 보았다니까 개롱산 저기 농장에. 아 개가 작고 어, 너무 적자. 대구목개는, 어, 조금만 더. 고목개는 그래서 무자 무량이. 됐어, 됐어, 됐어. 무량이? 이 안개는, 어, 네. 네. 안개는 어. 보리야, 무량아 저것들이 저놈 아, 새끼들 이름을 알아야 불러주지. 내지뭐. 폰을 제가 놓고 와서 선님한데 다시 받아 들어가는 중. 정신 머리 놓고 왔디야 <웃음> 정신 머리. 스님이 만사 여의, 만사 여의 여의. 어, 만사 여의라는데. 아, 만사 여의, 여의, 만사 여의. 내가 주차장 안 가가지고 얘기하기 천만 당이라 그랬어. 주차장 갔어봐. 어떻게 뻔했어? 그좀 자고 가야지. 뭐. 그렇지. 그러면 팽개 쳐놓고 너 혼자가 스님이랑 한쪽에 차, 이방 있더라. 이러고리 동아 <웃음> 아니 개는 실 무서한다면서 워 천하기를 왜 놓고 오냐고. 무사리고 놓고 가는 거거든. 핸드폰 지갑 찾기. 그만 가요. 선생 <웃음> 가요. 네. 아유 네 가요. 네. 자, 이제, 이로 내려가면 계단 내려왔기 때문에, 바로 내려가면 철계단 리뿐만 지나가면은, 바로 내려갑니다. 어, 내려가는 길은, 올라올 때 길이랑 다른 길을 아, 택해서, 아,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내려가요. 고. 천천히 가, 천천히. 내려갈 때, 예, 저기, 그, 그 지연이 다리가 풀려서 막, 얘가 휘청휘청 한다. 응. 정신머리가 하나도 없어 응. 응. 첫번째 철렁다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길이 내려갈 때 이렇게 편하고 좋아요 계곡이 이렇게 단풍이 아, 멋있게 들었습니다 이 계곡 이도 아, 석촌아 인사 잘 마치고 제자들이랑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단풍 들은게 보이나요? 음. 자, 이렇게 내려갑니다 여기 전에 여기 폭포 물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 가고 물이 많이 없었어요 여름에 비 많았어요 위로 물이 칼칼칼 하고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 시간에 올라온 사람들이 저렇게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 저기 요 올라가는 데 있죠 이쪽에 이쪽이 대전산 정상 올라가는 그쪽 길이에요 이철 여기 개철 계단이 그래서 여기 삼거리 여기서 이렇게 갈라집니다 저기 어? 사람들 서 계신데 여기서 이렇게 갈라져요 네. 한번 가볼까요 미친 거야 그건 네? 그럼 안 돼요 여기 마천대 졸라멀어 자 여기가 이제 마천대 그 케이블카 타고 그런데 올라가는 이렇게 여기도 사람들이 올라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천일이 이리로 나온 거고 우리는 이걸로 지 내려가는데 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네. 저기 낙석 주의하고 써 있고. 어, 네, 네, 네. 네. 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 옛날 여름에 여기 물 내려가는 거. 어, 여기서 가니이 보여요. 자, 한번 볼까요? 어, 여기 이렇게 해 가지고 저기 요로 이제 석천함 이렇게 내려온 거고, 이렇게 폭포가 폭포 아주 써 물이 이렇게 달라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려갑니다. 이렇게 여름에 작년에 왔을 때 여기서 사진 찍은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갑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요게 수락 폭포라 합니다. 백제시대 청년들이. 아, 이랬다, 그래요 뭐. 우 와. 일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여름에는 물이 많이 흘러가지고, 조금 멋있었는데, 지금 겨울철로 들어서다 보니까, 물이 별로 없네요. 어? 여 사람도 내려오는데, 이걸로 지금 내려온 거고.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실실실 내려갈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이렇게 갑니다. 우리는, 예. 이, 이, 똑같은 이 길을 타고 내려가면, 바로 이제, 그, 주차장, 만나는, 네. 그렇게 됩니다. 길이. 자, 가겠습니다. 네. 이게, 예, 설명상은 꽃갈바위랍니다. 꽃갈. 왜 꽃갈인가 했더니, 여기, 같이 온 주사가 얘기하기를, 세모, 삼각, 삼각이라서 그렇다 하네요. 꽃갈바위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써있죠? 꽃갈바위. 꽃갈콘. 네. <웃음> 자, 꽃갈콘. 그것도 말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자, 내려갑니다. 자 여기 진짜 여기서 보니까 진짜 꽃깔바위 같아요 어? 더삼각지고아 더 그렇습니다 어? 꽃깔바위자 네. 이제 다 내려왔어요 이제 석천암 아까 올라가던 저기가 이렇게 왔고 단풍 계곡의 단풍 좀 보시고 이제 우리 이렇게 내려갑니다 요 아래 요 길이 보이죠 예. 여기 아까 여기 빨간 요등 보이나요 여기 석천나 올라가는 어쪽 길이고 우리는 이 얘를 내려갑니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내려가요. 예, 네. 떨가자다 <웃음> 자, 단풍 멋있지요. 이제 다 내려왔습니다. 이거 오늘 천일장한테 구경 잘했나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 올라온 승조탑 얘기한 승조탑 올라가는데 하고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여기 어? 구경 잘하셨고, 어, 자 이제 또 내려온 아, 내려온 길입니다. 됐어요. 예, 부지런히 주차 내려가서 차를 타고 아, 내려갈 길입니다. 음. 자 이제 거의 내리막이에요. 내리막인데 양쪽에 단풍들이 어떠세요? 좋죠? 어참 좋습니다. 이 시간 이제 늦은 시간인데도 사람들 저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아주 좋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조금만 더 볼까요? 네. 이제 여기 다 내려왔어요. 여기 대둔산 돌립공원돌립공원이네요 어, 그래서 사무실 이렇게 있고, 예 주차장 가서 요 파주장에 이제 그 어, 가서 그차 끌고 들러갈 겁니다. 여기가 주차장 이렇게 다 내려왔습니다. 자 어떻게 음 천일이랑 그게 살아셨나 모르겠어요. 어. 자 이제 내려가자고요. 이집으로가야 여기까지 끝. 아, 대둔산 석촌함 우 불쇼+ <웃음> 불쇼 와 불쇼 이 <웃음> 그니까, 어떻게 가기 싫어가지고 지금. 언니, 아슬아슬한 걸 좋아하니까 <웃음> 응. 언니 가지마요안돼가가돌릴래안 어, 네가 요릴래야 네. 야, 네. 야, 네가 돌릴 거야? 네? 아 네가 돌릴 네, 거야? 아 네가 돌릴 거야? 어. <웃음> 얘가 오늘 다 따먹었네 어떡하냐 저거 못내거야야 <웃음> 야, 천천히 들고 가이나 아유 이 씨. <웃음> 오이씨 너 거기 얼룩 이거 야야가만 있어 풍 이씨. 얼룩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너이 커피 이거 안줘 아참 아니라니까 저또 사태가 나 어떡할 나 거야 나는야 <웃음> 출발한다 빨리 가라 야 빨리 가 출발해. 야, 너 빨리 해라. 야, 기사 앉아서 빨리 가. 아, 들어가. 야, 연락하고. 아, <웃음> 진짜. 어, 그래. 몇번 몇 차야? 아 몇번 몇 좌석이야? 어? 몇번 좌석이야? 제자가 떠납니다. 우리 에... 김포는 아직 있고.